봐! 여리야 뭐 뵌는지 보여줘게 보여줄게 진짜еше 니다 아, 맞지? 또 소통장은 뭐야? 이쪽으로 오시죠, 그런 거야? 어다 아니, 나 같이 안. 보? 뭘 보라는 거야? 어? 너희들이 보는 거 나무. 나무가 엄청 많잖아, 그런가 나무. <웃음> 야, 아, 네. <웃음> 야, 허! <웃음> <웃음> 야, 허! 가자, 가자. 야, 허! <호. 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아. <웃음> 들어오세요. 신발 볼거 신발 볼거 어머, 여기. 가자. 응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u <예쁘다>. n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뭐맛 너무 맛있다. 하는 아 거야? 어? 때 아저씨가 하네? 어, 맞아. 이 무서워? 괜찮아? 괜 무서운데? 아빠, 해줄게 해줄게. 페리테리 화이 우와, 절단다! 황세! 나 <babiesberries> 재밌어? 보라보라에 uh, 走 그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 누구랑 싸우다가, 누구랑 <웃음> 싸우다가 고기랑 싸우다가? 어. 음. <웃음> 그럴수 있잖아. 맞아. 그래서 그런 거야? 응, 음, 맞아. 이거 왜 막아 있는지 알겠어. 왜또 떨어질까봐 그런 음, 거야? 응, 음, 맞아. <웃음> Thank <laughs> you.